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 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허브 세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먼저 이탈리안 파슬리랑 딜 고수 이렇게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. 저는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있고요. 원래 그 식재료가 가진 그 맛을 그대로 살려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복잡한 레시피를 제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허브랑 식재료랑 간단한 그런 드레싱만 만들어서 뭐 샐러드나 파스타를 즐겨 만드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 채널의 레시피들이 모두 좀 심플한 편인데요 이탈리안 파슬리 같은 경우는 잎 파슬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잎파리가 큰파슬리예요 저는 얘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입이 곱슬거리는 컬리 파슬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서양 요리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이 파슬리는 뭐 파스타나 샐러드나 어디에 넣어도 맛도 좋고 또어 오늘 제가 감자 샐러드를 만들 거거든요 이런 잎파슬리는 잎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냥 잘라서 넣기만 해도 데코레이션 그런 느낌이 또 연출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담없이 사용하는 그런 허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파슬리를 요 이파리 모양을 좀 살려 가지고 크게 크게 잘라서 오늘 감자 샐러드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, 이파리가 굉장히 크죠 네, 그래서 얘는 이 파슬리라서 나물로 먹기도 한다고 해요 육류나 생선요리에 많이 넣는데 줄기랑 잎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허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컬리 파슬리도 어, 좋은데요 이렇게 가끔 이탈리안 파슬리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요리하는데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아주 저에게는 생소했던 딜이라고 하는 허브입니다 얘는 제가 지금 한두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본 허브예요 어, 사용하기 전에는 어, 이게 어떤 향이 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이파리는 소나무 잎처럼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요 이 딜은 정말 특유한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달콤한 그런 향이 나요 정말 이 딜의 허브는 굉장히 매력있고 이 아주 유니크한 그런 허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보면 제가 잠깐 이렇게 해서 어, 향이 뭐랄까요 얘는 정말 한번 맡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음, 이 딜을 감자 샐러드에 많이 넣어서 해 먹는데요 어,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그런 향 때문에 비린내도 제거할 수 있고 생선이나 해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허브라고 해요 이 딜로 제가 어, 오늘 샐러드도 만들 건데 나중에 그 딜스프레드라고 하는 크림치즈나 마요네즈랑 이렇게 같이 또 딜이 만나면 굉장히 풍미가 사나는데요 그래서 그 딜스프레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베이글에 발라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해요 기회가 되면 이 딜허브를 사용한 딜스프레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허브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뭐꼭 어떤 음식이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작은 풍미가 굉장히 음식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이딜 허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고수입니다. 저는 이 고수를 아주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특히 샐러드, 토마토 샐러드 제가 레시피 올렸었죠. 그때도 고수를 사용했었고요. 또뭐 생선 위에 이렇게 올려 먹거나 아니면 소스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허브예요. 얘는 코리엔더라고도 하는데 어, 태국 음식에서는 이렇게 커리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도 많이 우리가 접했던 그런 고수인데 이 고수를 또잘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가 확 달라져 가지고 요즘에 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또 냉파스타 위에도 올려서 먹는 고수입니다 그리고 스프링룰에 또 넣어 먹으면 맛있죠 처음에는 제가 고수의 향을 너무 싫어했었는데 뜨거운 국물이 있는 그런 수에다 넣어 먹는 고수보다 그냥 생것으로 먹는 그런 고수를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허브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. 제가 감자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. 바로 이딜 허브와 또 이탈리안 파슬리.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허브를 사용해서 감자 샐러드를 만들려고 합니다. 다음 레시피 기대해 주시고요. 아주 간단한 레시피로 또 제가 요즘 자주 해먹고 있는 감자 샐러드 레시피를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허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다른 허브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틸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.